첫 번째는 커트 위머 감독의 2002년작 이클리 브리엄입니다. 감정이 모두 사라져버린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사악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존 프레스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는 그라마톤 클레릭이라는 엘리트 요원으로 등장하며 일명 건 카타라고 하는 가공의 총기 무술을 사용합니다. 건 카타, 영어로 총을 뜻하는 건과 일본어로 형태를 뜻하는 카타의 합성어인데요. 적의 총알이 날아올 자리를 미리 예측 즉해 회피율을 높여주고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적들을 압살하는 충격과 공포의 개사기 무술이죠. 오직 두 자루의 총만 있으면 상대방이 몇 명이든 간에 순식간에 올킬. 더 없이 화려하고 더 없이 깔끔한 스타일리쉬 액션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없던 화려한 총부리. 이사량의 눈뽕과 오글거림이 장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짐이 폭발하는 영화 역사상 가장 현란하고 스펙타클한 무술이었죠. 한편 감독의 차기작인 울트라 바이올렛에서는 무려 건카타 2.0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등장. 이번엔 밀라 요보비치가 쫙 붙는 스판을 쟁여입고 더욱더 현란한 포즈로 총을 쏴대키는데요 비록 과도한 액션신난발로 인해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스타일리쉬 하나만큼은 제대로 잡았다는 거 어이가 털릴 만큼 화끈한 액션을 원하신다면 두 작품 모두 강력 추천합니다 순위 넘은 람보 할아버지의 성인판 나홀로 지배! 람보 라스트원은 이제까지의 람보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영화입니다. 이전까진 실버스타 스텔론의 피지컬에 기대어 59경 중기관총을 근육으로 난사하고 사람을 막 붙잡아서 꼬집어 죽였다면 이번엔 약해진 피지컬 대신 부비 트랩을 이용 다수의 적들을 하나하나 학살하는 매우 영리한 선택을 보여주었는데요. 악당들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땅굴 속으로 유인한 뒤 5만가지 다양한 함정들을 이용해 이 새끼고 저 새끼고 다 잡아 조집니다. 5초에 한 명씩 사람이 터져나가는 신명나는 땅굴 세상 심지어는 람보 할아버지의 농익은 백병전 스킬까지 더해지면서 땅굴 안에 갇힌 악당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었죠. 내 집에 쳐들어온 악당들을 때려 부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잠자는 람보의 곁을 건드린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The a t 코믹 블론드는 조닉의 공동 연출을 맡았던 데이빗 리치 감독의 2017년작 영화입니다. 앤터니 존스턴의 그래픽 노블인 더 콜디스트 시티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80년대 독일을 배경으로 하는 본격 스파이 액션 첫 보물인데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인 샤를리즈 테론이 주인공 로레인 브로튼 역으로 등장 패션 화보 뺨치는 멋진 비주얼과 더불어 8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한 음악 그리고 처절한 액션 을 선보였던 작품이죠. 로레인 브로트는 mi6 소속의 영국 스파이입니다. 어느 날전 세계의 스파이 명단 이 모두 들어있는 어마무시한 리스트 가 사라지게 되고 로레인을 포함한 각국의 스파이들이 이 명단을 차지 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오직의 습한 전개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개쩌는 액션이 보는 이들의 동공을 무삭제 감독판으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특히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롱테이크 액션씬은 역대 액션 영화를 통틀어 가장 사실적인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만 따윈 개나 줘버린 무차별 개싸움에 관객들마저 혈압이 끌어오르는 삼투압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나게 주어터지고더 신나게 개작살라는 본격 리얼 막장 난투극의 진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처절함이 펼쳐집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모아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신박한 설정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목숨을 담보로 하여 반강제로 만들어진 정부 산하의 특수 비밀 조직입니다. 모두가 엄청난 개성을 가진 흥미로운 친구들이지만 오늘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 이쯤에서 체크다, 체크다, 체크다. 명실공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찐 주인공 이번 챕터의 메인은 다름 아닌 할리 퀸입니다 달콤살벌에서 이미 수차례 소개해드렸던 소재 떨어지면 꼭한 번씩 등장하는 뇌절의 아이콘 아시다시피 할리는 조커의 전 여친이고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깜찍한 마스코트 머리에 꽃을 꼽고 언제나 미쳐 날뛰는 미국형 강년이죠 하지만 싸움 실력 하나만큼은 오지게 판타스틱했으니 뛰어난 채술이 돋보이는 맨손격투는 기본. 으악! 야구 바다를 제 몸처럼 다루고. 이쁘고 깜찍한 총기술까지 장착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그야말로 혼자서도 정말 다 잘하는 우쭈쭈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뚝배기의 여신, 할리가 존재하는 한 DC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킥 S는 동명의 그래픽 노브를 원작으로 하는 청불 등급의 슈퍼히어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제목에도 떡하니 박혀 있는 킥 S라는 놈이지만 알아봤자 하든 쓸데없는 인물이니 닥치고 꺼져 이 새끼야. 사실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클로이 모레츠가 연기했던 킥걸인데요. 히트걸 말 그대로 히트맨의 소녀 버전입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아버지에 의해 어려서부터 인간 변기로 길러졌으며, 친구들이 바비 인형에 열광할 때 칼을 돌리고 잡아줬던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살벌한 1 1 살이었죠. 당연히 전투 실력도 세계관 원탑. <놀람> 아무렇지 않게 어른들을 썰어 제끼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포카리 스웨트에 술주를 말아 크, 시원하게 원샷을 때리는 느낌입니다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온 학살의 대마왕 업그레이드 <목소리> 워쇼스키 자매가 아직 형제였던 시절 매트릭스는 영화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으며 그 엄청난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시나리오 깊이를 알수 없는 매력적인 세계관이 전 세계의 영화 팬들을 한꺼번에 매료시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트릭스만의 독특한 액션 연출은 이후 많은 영화들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현재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최고의 명장면들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말하면 이 밖은 블랙 타임 장면과 일편 최고의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는 로비 전투신 현편에서는 계단에서 벌어진 다데일 전투신이 꽤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는데요. 사실 매트릭스 1, 2편은 말 그대로 혁신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정말 할 말이 많은 작품이지만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여기서 패스! 마지막은 수십 명의 스미스와 맞서 싸웠던 네오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도 지금 보면 CG가 좀 치긴 하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멋진 장면이었죠. 영국의 비밀 첩보기관 킹스맨 겉으로는 평범한 양복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범세계적인 특수 임무를 맡고 있는 현대판 제임스 본드 뭐 곧단 느낌인데요 어마무시한 서바이벌 오디션을 통해 정의 요원을 선발하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킹스맨에서 직접 만든 정장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무려 메이드 인 잉글랜드 수트빨이 정말 기가 막히죠 요원들 개개인의 역량은 그야말로 넘사벽 중에 넘사벽 마치 그랜다이저 니킥으로 맞박을 후려치는 수준입니다. 동네 개새들을 사람 만들겠다며 신나게 뚜깝해주고 온갖 막싹 지리는 신무기들을 이용 적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맛보여줍니다. 2편에서 새로 등장한 위스키 역시 1편의 헬이 못지않은 엄청난 액션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누가 뭐라해도 킹스맨 최고의 명장면은 바로 교회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장면이었죠. 유혈이 격하게 낭자한 가운데 음악은 쓸데없이 신나고 사정없이 손을 넘어버리는 미친 액션이 관객들의 말초신경을 가열차게 사포질해줍니다. 굉장히 멋있지만 굉장히 살벌하고 나도 모르게 눈알이 막아 따가워지는 도루의 명장면이었죠. 맘 같아서는 전부 보여드리고 싶지만 도딱과 킹작권 크리가 무서운 관계로 이쯤에서 패스 지금까지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노파구 19금 액션 킹스맨이었습니다 데드풀은 마블 코믹스를 대표하는 19금 병맛 히어로입니다. 스타일리쉬하면서도 유혈이 남자하는 잔혹한 액션 4차원의 벽을 아득히 넘어서는 파격적인 연출로 알든급 슈퍼 히어로 사상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웃음> 암 말기에 시안부 선고를 받은 뒤 슈퍼솔저 실험에 지원. 이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간 병기가 되었으며 힐링 팩터의 영향으로 무한 재생이 가능. 그 어떤 상처를 입어도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는. Shit. 마치 후시딘을 먹은 뒤 마데카소를 싼것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용병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답게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마블의 귀염둥이 만능 제주군 누가 19금 히어로 아니랄까봐 섹드립 정도는 기본으로 날려주고, <놀람> 대상 무자비한 피비린의 액션으로 화면을 온팡지게 채워줍니다. 박진감 넘치는 총격 액션과 스피디한 격투, 피출갑 쌈박질을 원하시는 매니아 분들께 강력 추천 드립니다. 1빌 시리즈는 70년대 비급 액션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 차 있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덕질이 난무하는 영화입니다. 사무라이 활극과 홍콩 무협, 오리엔탈리즘이 한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이며 그밖에도 일본 애니메와 웨스턴 장르까지 그야말로 덕후의 덕후에 의한 덕후들을 위한 영화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부의 대미를 장식했던 녹엽정에서의 전투가 이 영화의 백미 올해는 사설 경호부대인 88인회를 상대로 한조의 검을 가진 베아트릭스 키도가 칼부린 대잔치를 선보입니다. 그야말로 날것의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본격 사지불리 피바다 액션 만약 흑백이 아니었다면 온 세상이 죄다 빨개 보였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 소령을 오마주한 노란색 트레이닝복과 70년대 일본 협객 영화에서 가져온 카타나를 든 야쿠자 사무라이 픽션의 그림자 액션 등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미치고 환장할 만한 요소들이 한가득한 영화 영화가 개봉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볼 때마다 짜릿하고 멋진 영화입니다. 아! 전직 cia 특수요원 출신이자 세상 딸바보였던 브라이언 밀스 그에게 딸 킴의 존재는 말 그대로 자신의 전부이자 세상의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인신매매 일당에게 납치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눈이 돌아가버린 브라이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구하러 나서게 됩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원빈의 아저씨가 약간 페이크였다면 테이큰의 브라이언은 진짜로 찐 아저씨입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분노는 젊은 혈기를 아득히 초월했고 영화 역사상 가장 화끈한 액션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영화 속 액션의 패러다임을 흔들어 제꼈는데요 사실 테이큰의 액션은 촬영과 편집 테크닉을 최대한 활용한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그게 나쁜 액션 영화라고는 할수 없겠죠. 어차피 영화란 스크린에서 구현되는 결과물이 중요한 거고 그 결과물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요. 영화는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눈속임은 필수이고 테이큰에서의 액션 역시 그러한 테크닉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차피 사람마다 취향이 다다 때문에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거고 싫으면 싫은거겠죠. 아무튼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테이크는 충분히 재밌고 멋진 작품입니다. 이후 3편까지 속편이 제작됐지만 개인적으로는 1편만 보셔도 충분한 뭐 그런 느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느낌의 작품들만 따로 모아서 제대로 해보고 싶네요.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킬러 일명 바바야가라 불리우는 암살계의 신화이며 건드리는 순간 조직 전체가 괴멸당하는 슈퍼 정당방위의 아이콘같은 남자, 바로 존위인데요 러시아의 무술인 삼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접전투술을 사용, 현란한 그래플링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뒤, 막타로 총알을 때려받습니다. 두 발의 총알을 연달아 발사하는 더블탭과 몸통에두 방, 머리에 한 방을 쏘는 모잠비크 드릴의 조합, 말 그대로 아름다운 총격 액션의 진술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발한 한 발을 원하는 데다 꽂아버리는 기가 막힌 명중률은 물론 쓰러진 적으로부터 잔탄을 보충하는 세심한 디테일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현실적 고증을 모두 만족시킨 이쪽 계열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친구랄까요?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하여 어느덧 암살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된존윅의 여정 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